친구들 안녕? 쌤쌤, 주산쌤이에요. 오늘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한, 말씀드린 대로 어, 곱쌤의 운주법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자, 곱쌤의 운주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가장 기초, 가장 중요한 기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 모든 주산에서는 자리점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운주법, 자리점 잡기, 곱쌤 어떻게 잡는지 알려드릴게요. 앞자리 더하기, 뒷자리는 시작점. 을 외워두세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47 곱하기 5가 있습니다. 자, 47 곱하기 5할때 47은 앞자리가 됩니다. 5는 뒷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앞자리 47은 두 자리가 되죠. 5는 뒷자리 5는 한 자리. 그쵸? 그래서 이두 자리를 앞자리와 뒷자리를 더한 세 자리가 시작점입니다. 그럼 자, 시작점이 무엇을 뜻하느냐? 자, 보세요. 부산에서뭐 엄지검지 뽀뽀하고 털었어요. 자, 점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자, 점이 1의 자리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하나, 둘, 셋, 세 자리. 여긴 어디냐, 곧. 1, 10, 100, 100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47 곱하기 5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47 곱하기 5. 앞자리 두 자리, 뒷자리 한 자리에서 세 자리. 하나, 둘, 셋, 여기까지 했죠 자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는 겁니다. 첫 번째 5 곱하기 4 하나 둘셋5 4 2 10 하고 그대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5와 7이 남았죠. 한 자리 한 자리 하니까 두 자리죠. 한 자리 두 자리 그래서 5 7이 35 계속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235자 곱셈은 앞자리 더하기 뒷자리를 해서 시작점을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34, 아니 35 곱하기 4 하겠습니다. 앞자리, 두자리, 뒷자리, 한자리죠. 자, 그럼 4부터 해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4, 30이 1 됐죠. 120이 됐네요. 그리고 4, 5, 20. 노니가 얼마죠? 140. 여기 0까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자 다음 47 곱하기 3 해보겠습니다. 앞자리, 두자리, 뒷자리, 두 한자리에서 하나, 둘, 셋, 사, 삼, 십, 이, 자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7과 3이 남았죠? 3, 7, 이 20, 1얼마예요 네, 141 입니다. 자 다음 35 곱하기 7 앞자리, 두자리, 뒷자리, 한자리에서 세자리 요 372 21 572 35 5 40 372 21 572 35 245네요. 이게 왜 오답이 나왔을까요? 자 245입니다. 예 알겠죠? 자 운주법 곱셈에서는 곱셈 당연히 곱셈 외워져 있어야 됐고요 자, 앞자리 더하기 뒷자리는 시작점이라는 거. 자, 잘안 보이네요. 자 다시 앞 자리점 자리 잡기는 앞자리 더하기 뒷자리가 시작점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점에서 시작해서 1, 10, 100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겁니다 네 다음 교과서 자 곱셈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제가 사과를 그렸습니다 유일하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이죠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모두 여섯 개예요 근데 제가 묶었네요 몇 개씩 묶었죠 두 개씩 묶었습니다. 자, 더셈식에서는2 더하기 2 더하기 2는 6. 그쵸? 같은 수가 나왔어요. 곱셈식에서는두 개씩 세 묶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나왔어요. 자, 답 개수가 다 같죠? 1기로는2 곱하기 3은 6과 같습니다. 친구들 어머님 요세가지 방법을 친구들한테 한번 알려줘 보세요 하나씩 세는 방법, 덧셈식으로 하는 방법, 곱셈식으로 하는 방법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들아 어느 방법이 가장 쉬울까? 빠르고 정확하게 나올까? 그랬던 그러면 친구들이 곱셈식이 가장 빨라요 라고 말하면 바로 이해한 겁니다 자 어머님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산은 기초만 탄탄히 해주면 돼요 기초 기초를 정확하게 인지하면 숫자 아무리 커져도 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혼동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보수에서는 앞 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거 중요하고 지금 덧셈에서는, 아 곱셈에서는 자리점 잡기 앞 자리 더하기 뒷 자리는 시작점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제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43 곱하기 5를 해볼까요? 자, 그럼 보세요. 앞자리, 두자리, 뒷자리 한자리에서 자겠습니다. 하 쪼로록 털고요. 자, 세 자리 하나, 둘, 셋 했죠. 4, 5, 20 맞습니다. 그 다음에 3하고 5가 남았네요. 3하고 한자리, 두자리, 죠 3, 5, 15. 그래서 답이 얼마죠? 215. 네, 어머님, 어, 운주법 보수. 보수하는 거 열심히 연습시켜 주시고요. 곱셈 열심히 외우게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 10이 넘지 않는 곱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열심히 연습시켜주세요. 친구들 안녕!